포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 또 최대 최소야 지수함수에도 최소, 최소 있었지 근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단순 증가였어 그러니까 합성을 하지 않는다면 큰 놈이 크거나 작은 놈이 작거나 이렇게였다고 근데 여기 x자리에 이차함수 넣거나 이차함수에 x 대신에 AX제곱, ax제곱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잡했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삼각함수를 그냥 포함한 것 뿐이에요 자 어떻게 만나나 볼게요 몇 가지 룰들이 있는 건 문제 풀면서 룰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세요 이거 사인엑스의 그래프를 2만큼 내렸지 네. 그러면 사인엑스는 아무리 커도 얼만데 네. 1 아무리 작아도 그래서 네. 2를 뺐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사인엑스의 마이너스 2는 아무리 작아도 네. 아무리 커도 마이너스 1 아무리 작아도 네. 근데 얘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다 뒤집어 올라오겠지 네.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1 아무리 네. 커도 네. 3. 3 거기에 1을 더했으니 아무리 커도 네. 4. 4 아무리 작아도 2.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응. 네. 음. 근데 이렇게도 푼다고, 얘를 t로 치환해. 누구를? s i 엑 n x를. 그러면 절대값 t-2 닫고 플러스 1. 음. 근데 t는 s i n 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네. 근데 네. 요 안에 그래프에 의해서 얘는 우리 알잖아. 2만 1에서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 네. 여기가 2고, 여기가 1일 때. 괜찮아? 네.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t가. 네.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겠지 네. 집어넣어서 4 최소 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T 아, 이더뭐 있어요 오케이 최대값 얼마? 4 최소값 2. 2 자, 밑에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방법 말고 제 방법대로 해볼게요 어쨌든 코사인 X는 1과 마이너스 1, 1. 3을 뺐지 그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지 네. 근데 거기 절대값을 씌웠어 네. 그러면 2와 4사이지 근데 거기서 뭘 했어? 또? 마이너스를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사이즈 다시 그리고 나서 뭘더 했어? 더하기 2를했지 그러면 마이너스 2와 0사이즈 그래서 최대값 얼마? 2. 2 최소값? 마이너스 2 오케이? 아 최대값 0 언제라고는 말 못해요 범위가 안 나와있으면 왜냐면 완복해서그 값이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함인데 생각하자. 생각하자.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있어서 힘들어요. 네. 오케이?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있어서 힘들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를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X지.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맞지? 플러스 X. 여기가 X지. Y축에 붙었지. 네. 그럼 코사인은 더 이상 코사인이 아니라 네. 사인 x가 될 건데 몇 사우면 얼사탄 코 코사인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이라 플러스야 근데 앞에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사인 x 마이너스 1인 거야 이 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기술에 의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런 변형을 할수 있는 거잖아 바꿔줘서 사인 코사인이 하나만 있어야 돼둘다 있으면 못 잡해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야 사인 x 마이너스 1 얘가 아무리 커도 1인데 뺐으니까 최대 얼마? 0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인데 뺐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사인 X는 아무리 작아도 1, 아무리 커도 1 1을 뺐으니 0과 마이너스 2 절대값 이웠으니 0과 2 사이 맞니? 네. 근데 1을 뺐으니 마이너스 2와 누구 사이? 0, 0 사이 그러니까 최대 얼마? 0. 최소 얼마? 마이너스 2. 괜찮아요? 네. 한번더 보세요. 이번에는 역시 사인 코사인 두 개가 다 있어요. 네.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바꿀 수 있다고요? 뭘로? 1-cosine제곱x요. 네. 왜? 사인제곱 더하기 c o s i 제곱이 항상 얼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걸 바꾸면, 2-2cosine제곱x, 플러스 4 c o s x 플러스 1, y는 됐습니까? 네. 그럼 저식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2 c o s i 제곱 x 플러스 4 c o s x 플러스 3이죠. 네. 근데 코사인이 여러번 반복되기 때문에 코사인 x를 t로 치워합니다 근데 범위가 있겠죠. 됐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 대해 축이 어딘데 t가 얼마일 때1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까지니까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언제 최대야? 1 집어넣으면 최대값 얼마? 5 언제 최소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는 음. 5 최소는 3. 선생님 여기 범위가 있는데요 근데 이 범위가 한 주기지 네. 한 주기니까 그냥 줘도돼 음. 어차피 한 주기 안에 코사인은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갔다 하고 그 안에 있으니까 두 번째 얘는 뭐 바꿀 거 없죠 사인 연속으로 반복되죠 네. 그럼 사인 엑스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범위는 1과 마이너스 네. 1입니다. 어차피 요 주기에서 y는 네.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 네. 쓰고 나니까 유리함수네 그럼 분모에 있는 t 정근선 뭐? 마이너스 네. 2 음... y 정근선 뭐? 마이너스 네. 2 네. k값은 대입하면 9 나눠와야 9지 네. 그러니까 이게 t는 마이너스 2 이게 y는 마이너스 2 K는 그 양수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네.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언제 최대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1분의 7그 7이 최대구요 최소는 1일 때죠? 네. 3분의 3이니까 최소 얼마? 네. 1 그래서 최대 7 최소 1 네. 됐슈? 네. 정리해줘서 두개 다야 이게 괜찮아? 괜찮아요? 네. 이거 X 뒤에, 얘는 그러니까 X 자리에 원래 e 의 X제곱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E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런 거 있었지. 이거 음. X의 범위가 얼마일 때 얘를 T로 치환해서 T의 범위로 바꿔서 얘 구하고 이런 게 있었지. 음. 근데 사인 뒤에 여기에 2차를 못 넣어. 상상해봐. 2차를 넣으면 여기가 이상해. 여긴 여기 파이 뭐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데 좀 많이 이상해. 그래서 뭐가 나왔어? 사인을 이용해서 이거 치환하면 1차 함수야. T- 마이너스예. 절대값 들어가는 1차 함수야. 맞지?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유리함수고. 좀더 좀 다양해진 것 뿐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거 볼게, 이거. 간단하게. 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돼야 돼. 사인값이 2분의 루트3이몇 도야? 60도잖아, 그렇지? 60도를 찾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어차피 4분면이지? 네. 한바퀴 다 있으니까 60도 그리고 2, 4분면에서도 쌓인은 양수니까 2, 4분면 60도인 120도 이걸 답으로 쓰려면 60도는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나 이렇게 안 풀겁니다 이런식으로 통밥을 굴려서 구하는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건 그려야됩니다 자 한주기죠 한주기 안에 사인값을 그립니다 여기가 이 파일거잖아 그치? 여기가 파일거고 근데 여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대략 요정도를 지나가고 있겠네요 내가 2분의 루트 3이라는거지 그럼 만나는 x 스좌표는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럼 여기가 60도 맞지? 네. 3분의 파이면 대칭성이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간격이나 요 간격이 같다고 그럼 얘가 3분의 파이면 요만큼도 3분의 파이겠지? 네. 파이에서 3분의 파이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좌표는 어디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달라고 오케이? 되게 다양하게 물어볼거야 묻는게 다양해 그늘 묻기도 하고 좀 다른걸 묻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 얘를 풀어봅시다 얘이 아이는 그러면 코사인 x잖아요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다는 얘기죠 한 주기 안에서 맞니? 네. 그럼 한 주기를 잡고 여기 훗 여기 훗 여기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라는 선은 가운데 여기 지나갈 거 아니야 네. 얘보다 어떠래? 작으래. 근데 어쨌든 여기를 구해야 되지. 네.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몇 도야? 응. 네. 음, 3분의 파이지. 네. 근데 그러면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라는 거는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라는 얘기지. 여기는. 네. 여기가 2파이였으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들어오면 3분의 5파이. 근데 이 밑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요 사이 범위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3분의 5파이까지5추네 네. 자, 전이 단위원을 이용한 방법을 알지 말라는 건아닌데 아직 지금 하나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하나라도 익숙하게 해놓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다5 5 5 5 5 5 보세요 다음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사인엑스 음, 그래프가 그냥 사인엑스니까 여기서부터 한 주기 반, 한 주기 반을 그렸지. 응. 우리가 그려보자, 한 주기 반을 그냥 그려봅시다. 통, 깍, 통, 깍, 통, 뭐 아무도 안 해요. 깍, <웃음> 통, 한 주기 반만 그려보라니까. 있는데 그냥 그려보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그릴 테니까. 자, 이때, P라는 선이, 지 지나... 아, 한줄기더 내려가는 것도 더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있다. 두줄기 그렸어요. 자, 위에 P라는 선이 지나가요. P가 어딜 지나가든 모른다는 얘기죠.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기 값이 A, 요 값이 B, 요 값이 C, 요 값이 뭐? 아 E하고 F구나 E, F 맞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P의 대칭인 마이너스 P가 하나 더 지나가요 네. 그럼 여기가 C, D, E, F인거지 EF, G, EF, G, H 없네 이 정도인거지? 네. 엉망진창이야 이씨 자 이때 문제에서 코사인 A, B, C, D, E, F를 다 더하래 이 값을 다 더하래 C불을 네.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생각해봐봐 어쨌든 간에 이 점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네. 가운데 있는 얘에 대해 대칭이야 네. 맞지? 그러니까 대칭이 여기는 네. 여기는 파이, 이파이의중심 여기 가 2분의 3파이거든? 네. B랑 2도 이거에 대해 대칭 맞지? 네. 괜찮아? 네. A랑 누구? F가 누구에 대해 대칭? 2분의 3에 대해 대칭이야 B랑 누구? 2도 누구에 대해 대칭? 2분의 3에 대해 대칭이야 C랑 D도 누구에 대해 대칭? 그러면 대칭이라는 게 뭐야? 가운데니까 A하고 F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얘란 얘기야 음. 네. 그리고 B랑 e, E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것도 얘란 얘기고 C랑 D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것도 얘란 얘기야 나누기 일을 안하면 전부 뭐라는 얘기야? 3파이라는 얘기지 네. 다 더하면 몇 파이야? 9파이지 네. 뭐 묻는거야? 코사인 9파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7파이? 8파이? 9파이? 뭐하는지 알겠어? 네. 여기 1대 x좌표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코사인 9파이 마이너스에 음... 대칭성을 이용한 해석이야 무슨성을 이용해서? 대칭성 어. 너희가 키워야 할건 야수스 아니 자 얘가 2분의 1잖아요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순간은 몇 도? 60도? 몇? 3분의 파이 그럼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대칭성에 의해 요 길이도 3분의 파이 그래서 들어와서 3분의 5파이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 또는 그렇지 탄젠트 X가 1이야 그럼 몇 도가 생각나야 돼 45도 첫 번째는 4분의 파이 오케이? 얘는 대칭성보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게 주기잖아. 얘는 주기가 얼마야 탄젠트는? 파이. 파이. 그럼 여기는 4분의 5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x좌표는 4분의 파이 또는 <웃음> 4분의 5파이 입니다. 근데 이 범위에서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색깔 칠해진 여기를 영역으로 나타내주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여기. 네. 그 다음 여기는 이쪽 정근선 오른쪽이니까 2분의 파이보다 2분의 파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크고 x는 작아 버보다 4분의 5파이보다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x가 2파이 보단 작아 이렇게 된 거죠. <목소리> 순간 귀여웠지? <멋있다. 목소리> 와. 대칭 <웃음> 성 대칭 네. 성이한 <대칭성>? 주기 <웃음> 네, 그럼 사인 그래프 그리고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사인 그래프 그려가면서 풀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네. 잔대가리 나중에 굴려 한 주기 그려놓고 2분의 1 지나갔지 네. 여기 얼마 첫 번째니까 60도 3분의 그러니까 60, 30도 6분의 파이 요길이가 6분의 파이 여기가 파인데 6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6분의 5파이 그래서 답은 x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코사인 그래프도 그려, 엑트 축. 이 파이, 맞지? 네. 그럼 2분,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긋겠지? 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분의 1과 관련된 생각을 먼저 해줘. 2분의 1이면 여기가 60도여서, 요만큼이 60도였거든? 3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가 파인데, 점대칭이잖아 요 점에 대해 네. 그럼 요 길이만큼 요길인거거든네 점대칭이니까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3분의, 3분의 2파이 음.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3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3분의 5파이 4파이 그 정답은 3분의 음.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 자 탄젠트가 야 탄젠트 그림 그려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시기 그만 나와, 이 시키야. 이거 어떻게 그려이 시키야. 요렇게 그려지고, 정, 오고,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오고, 요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잖아 네. 얘가 얼마라고? 루트 3. 그럼 탄젠트가 루트 3 되는 건 60도죠. 네. 얘가 몇 도? 60도니까 3분의 파이. 한 죽이 넘어갔으니까 3분의 4파이 그래서 정답이 3분의 파이 오케이? 괜찮니? 다 괜찮니? 알아듣니? 네. Next.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 아이는 얘를 그러면 코사인을두 배하고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야 주기가 줄어드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거든. 그릴 수 있으면 그리면 돼. 네. 근데 난 그리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로 놓을 거야. 그리고 2로 나누면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삼이지. 네. 괜찮아? 네. 맞아? 네. 그리고 이거의 범위니까 2를 곱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더할 거니까 t의 범위는 이쪽은 2 곱하고 저걸 더하니까 3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2파이에 더하니까 3분의 7파이입니다 로경이 괜찮니? 괜찮냐고? 네. 그럼 코사인 티 그래프 그리는 거야 우리는 사인 t, 코사인 티만 그릴 거야 사인 x, 코사인 x만 뭐 이상한 거는 뭐 별로 하지 말자고요 여기도 축하인데왜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짧아 보이지 헤드 이렇게 있죠? <웃음> 근데 범위 2파이 를좀 넘어섰으니까 조금 더 가서 그려 이렇게 한 주기 더더 더 그려줘 그리고 나서 3분의 파이 즉 요렇게 가서 여기가 3분의 파이 그럼 여기도 3분의 파이 만큼 더간 거야 그래서 3분의 7파이 그래서 요 그림밖에 없는 거지 요 그림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 60도잖아 코사인 60도니까 여기는 2분의 1일 거라고 근데 2분의 루트 3이 되래. 그럼 2분의 루트 3은 얘보다 크니까 얘보다 위를 지나가겠지. 여기서 두 군데서 만나겠네. 맞지? 코사인 이거 몇 도야 이거? 30도거든요? 웃기고 있네요. 우리가 잘 보세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1 맞죠? 그럼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몇 도예요? 30도라고요. 여기 맞잖아. 네. 이것들이. 말하고,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또, 어? 어, 어, 그럼 여기서,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는 거지? 네. 여기가 6분의 파이야.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 대칭축으로 요만큼도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11파이. 2파이에서 요만큼 더 넘어갔으니까, 6분의 13파이. 괜찮아? 네.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돼? 요거거든? 누가 t가 t가 6분의 11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인데 t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야 6분의 2파이겠지? 그럼 2x는 넘어가면 6분의 7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 괜찮아요? 네. 6분의 7파이 맞니? 6분의 9파이구나 6분의 11파이 6분의... 래서 6분의 2파이를 빼니까 6분의 9파이 맞지? 네. 그럼 로 나누면 x는 12분의 9파이 또는 12분의 11파이 약분 되니까 다시 x는 4분의 3파이 또는 오케이 음. 여기까지 정리. 어우 졸려. 이걸풀 건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반복적으로 있으니까 안 되지. 맞니? 그럼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준다. 괜찮아? 네. 그리고 사인 X를 뭘로 처한다? T.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 아무리 커도 1이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플러스 3, 은 0이 넘어온 거예요. 2에 1이 적으면. 그럼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2, 1, 1, 1, 마이너스 여기 T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누가 t가 누군데 t가 누군데 네. 사인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음. 그럼 1일 때는 여기 얼마야 2분의 파이 2분의 1과 관련된 값이 얼마야? 30도. 여기서 들어온 요만큼이 30도 6분의 파이. 즉, 6분의 11파이와, 여기도 파이에서 넘어온 6분의 7파이. 그러므로 X는 2분의 파이, 또는 6분의 7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 되셨죠? 네. 방정식 되시겠어요? 5분 시간 드릴게요. 방정식 마무리 해주세요. 저 시계로 1 0분에 50분에 시작할게요. 다시. 빼기로 했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사인 값이 이거죠 얘는 2분의 루트2에요 그러니까 특수각을 모르면 거의 반절 전빙이라는 얘기죠 그림은 한 주기 그리라고 했습니다 한 주기를 그리는데 중요한 건 여긴 들어가지만 여긴 들어가지 않아요 범위에 의해서 2분의 루트2는 여기쯤일 거고요 얘보다 크니까 이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맞니? 2분의 루트2가 나오는 여기 첫 번째 값은 얼마? 4분의 파인데 여기가 파이고 똑같이 4분의 파이만큼 들어올거니까 4분의 3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x는 1등 없기 때문에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까지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얘는 또다시 t로 치환합니다. 누구를? x-6분의 X 파이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요 범위가 바뀌는데 t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11파이까지입니다. 맞죠? 네. 맞아? 그럼 그림을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야 하잖아요 네. 여기서 더 그려야 되는 거지 이게 30도니까 30도 정도 더 가야 돼요 여기는 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실제로는 여기 또로 로로로 온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쭉 와서 여기 비슷한 요 높이에서 끊기는 겁니다 같은 높이에서 음. 6분의 11파이에서 끊기는 거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t야 t로 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시작하겠죠. 네. 여기를 얘기하네요. 2분의 1과 관련된 건 60도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파이죠. 네. 그럼 여기가 사, 여기, 요만큼이 3분의 파이. 그럼 여기 도 들어온 게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그럼 여기는 3분의 4파이. 그러므로 t가 등호 있어요. 3분의 어디서? 6. 2파이에서 4파이인데 얘가 x-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6분의 4파이 넘어오면 6분의 5파이 될거고요 6분의 8파이 넘어오면 6분의 9파이 될겁니다 얘는 약분되어 2분의 3파이 됩니다 됐나요? 네 음. 아, 또. 그럼 여기도 보면 지금 자, 공통된 게 보이지 않죠, 지금. 그니까, 러 코사인을 바꿔야 되겠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사인 X가 공통으로 보이니, 얘를 T로 치환할 건데, 한 주기 안에서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그럼 얘는,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자가형. 즉,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 커형. 2 1 1 2 마이너스 여기 붙을 거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교점이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거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t가 2분의 1보다 큰 거야. 네. 근데 이건 필요 없지. t는 어차피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것만 음. 풉니다. 그럼 t가 누군데? 네. 사인 x. 네. 얘가 2분의 1보다 큰거 다시 풀기 시작해야죠. 한 주기 안에서 2분의 1이죠? 네. 여기 30도죠? 그러니까 6분의 파입니다. 여기는 6분의 7파이니까 얘보다 큰거 여기죠? x는 커 6분의 파이부터 어디부터? 6분의, 6분의 7파이까지 6분의 7파이 5파이 빙구 됐어? 네. 이거는 이거를 바꿔야 돼 치환이 아니야 여기 각이 달라 일단 네.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치환할 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차, 차,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x, 여기가 x거든? 네. 그러니까 사, 코사인 대신 사인. 사인인데 어차피 사분면상관없이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x, 여기 2야 근데 얘를 바뀌지 이제 2, 1 마이너스 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커 0이지? 네. 그럼 코사인 x를 빨간색 빨간색, 붉은색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 사이너스. 푸른색 미안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 t 제곱 플러스 t 커형, 2 t 제곱 마이너스 t 자가형, 영하고 1 분의 일. 여기거든, 네. 즉 코사인 x가 누구와 누구 사이? 0과이 네, 분의 일.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한 주기 동안에. 샬라. 그럼 영은 여기고요, 이 네. 분의 일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하는 거지. 여기 파이. 여기, 스토리.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2분의 1 되는 값 30도 아니 60도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괜찮아요? 네 그럼 x는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맞나요? 네. 아 근데 범위가 파이까지네요 아, 필요없죠 넥스트 네. 이게 마지막 유형이거든요 생각해봐봐 네. 생각해 봐봐. 생각해 봐봐. 다했어 푸는거 다 알았어 그럼 이제 상황들이 좀 애매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좀 풀어보는거지 그러니까 네.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냐 어떤 수학문제를 풀려고 식을 세워봤더니 그게 그냥 상각하면 부등식이었던거지 얘가 2차방정식이 허근을 갔는데 판별이티가 0보다 작으면 되지 네. b제곱-4ac 마이너스 가 0보다 작으면 되 풀면 되네요 네. 얘가 2차부등식이 몇차부등식이 진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이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데 부등 없으니까 없으면 되지 B제곱 16 사인제곱 세타 마이너스 4AC 플러스 24 코사인 세타 자가형 이거 풀면 돼요 오케이? 네. 위에건는 어쨌든 코사인 세타가 크면 돼 2분의 1보다 밑에건는 이거 바꿔야 되겠지? t로 치환하겠지. 코사인 <웃음> 세타를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범위가 전 범위이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사이 거고, 얘 때문에 16 16t 제곱 플러스 24t가 0보다 작아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로 나눌게요.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마2 커영이죠. 이 1, 1, 2 마이너스 여기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1 네. 또는 2지 근데 이거 필요 없지 맞지? 네. t는 1보다는 무조건 작을 수 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요둘 풀면 되는데 얘가 코사인 세타라고요 그럼 위에 거는 차, 차, 샤라똥 여기 2분의 1이죠 네. 여기 나올 수 있는 값 누굽니까 몇 도? 크게 말해. 몇 파이? 크게 말해. 너못 구하지? 여기지? 파이까지야. 여기 필요 없어. 반죽기 자리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0 이상. 됐죠? 그 여기 나왔요 네. 밑에 거는,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왜? 2분의 1보다 작은 거지? 네. 여기네? 그럼 여기는, 아까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3분의 4파이. 2파이. 2파이. 2파이. 이게 파이다, 이런 분들. 어. 3분의 5파이. 그럼 우리 X는 3분의 4파이. 다 이거 자꾸 왜 틀리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어.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X가 아니지 얘는 세타지 세타였으니까 오케이? 정리해주셔요 여기까지가 네. 삼각함수에요 생각보다는 막 누가 막 삼각함수 졸라거려 막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쳐버려 야 로그 얼마나 복잡한데 근데 생각보다는 어때? 그럼 얼마나 얕잡아봤다는거야? 내가 얼마나 긴장감을 줬는데? 생각보단 쉽지 않니? 생각보단 할만하고